설득만 이야기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직장 내에서는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상 상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나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입니다. 상사를 설득한다기보다는 나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설득하는 소통방법이 되겠어요.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어, 업무 실력이 부족한 무능한 진상 상사 밑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업무 실력이 부족하면서 무능한 상사 때문에 고민이 된다 라는 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씹죠. 어, 동료들에게 어, 하, 정말 그, 나 미치겠다. 진짜 일 너무 못해갖고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런 무능한 상사가 진급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난이 회사 비전이 없다. 특히 이런 분들은 그 상사를 욕하기 보다는 그 윗상사를 욕해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 상무님을 욕하는 거죠. 어, 그 위에 어떻게 그 상무님은 이런 부장님을 어? 어, 이 자리에 앉혔을까. 그럼 도대체 뭘잘 보였길래 상무한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부장으로 앉혔냐.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쭉 이렇게 흉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누군가를 진급시키는지, 그 용병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느 조직이든 회사든 사람을 쓸때 절대 부하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실력만으로, 그런 기준만으로 진급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면 어떤 사람이 진급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진급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안 치느냐? 실력 물론 보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쓸모를 보는 겁니다. 그 쓸모라는 게 뭐냐면 뭐 외국어를 잘 못한다든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면이 있더라도 다른 하나, 외부의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사람을 좀 감동시키거나 그 마음을 얻는 그런 기술이 능숙하다. 예를 들면 뭐 술상무 같은 거겠죠. 아 이번엔 참 술을 잘해서 술자리에서 굉장히 잘한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그런 일이 필요한 자리라면 일은 못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이라면 쓸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뭔가 좀 입이 무거워야 되는, 좀 비밀리에 진행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경우는 일을 못하더라도 입이 무겁고 신뢰감 가는, 믿을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가 상사를 바로 볼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뭘 보고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일도 못하는데. 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 그 윗상사가 분명히 보는 관점이 있다. 그한 가지만으로도 그 분을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쇼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내가 꽂히면 사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열 가지 장점 때문에 그 상품을 사지 않아요. 딱한 가지 장점만 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구입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아홉 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쓸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상사든 완벽한 상사는 없어요. 모든 상품도 완벽한 상품이 없듯이 아무리 유능한 또 부하라고 하더라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단점 없어요. 인간관계도 좋고, 뭐, 뭐도 좋고, 뭐, 다 양보하고, 일도 잘하고 뭐, 뭐 이러지 않잖아요.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 쓸모라는 부분을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쓸모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상사가 무능하다는 것을 내가 말을 하고 다닐 때 이게 그 상사 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어, 굳이 거기에 내가 어, 얽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상사가 무능하다고 비난할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외국어 회화 한 줄도 외우는 것이 훨씬 직장인에게는 유용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 엄해서 독재적이어서 무서운 상사 때문에 괴롭다라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